음 요즘 저 개그맨 한참 안 나더가 요즘 다시 나오더라. 그러게요 한참 동안 안 나오더니 또 나오네. 요즘엔 개그맨보다 뉴스가 더 재밌어서 그런가 개그맨들이 설 자리가 없나봐. 그렇긴 하지. 응? 뭐야? 응. 아이 애들이 또 뛰나 보네. 아 얼마나 시끄럽게 뛰어다니면 일 층까지 소리가 들려. 아휴 근데 애들이 뭐 뛰어다닐 수도 있지 조금 있으면 또 조용해질 거야 아 요즘에는 과격하게 노는지 평소엔 조용하다가 요즘 들어서 계속 뛰어다니더라고 아휴 아무래도 안되겠어 우리가 주택이라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호텔이나 아파트 같은 데 놀러가서도 저렇게 뛰어다니면 욕먹는 건 우리 애들이라고요 아무래도 한마디 해야겠어 아, 에이 에이 뭘 그래 애들도 놀다 모여도 뛰어다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우리 집 그리고 주택이잖아 여보 어, 좀 참아 어어. 어. 어허. 시끄러워요 다녀올게요 아휴 또잤네왜 자꾸 지는 거야 왜지긴해 오빠가 멍청한데 다 게임도 겁나 못하니까 지는 거지 아휴 저 TV 네가 뭐라 해도 너보단 잘하니까 시비 걸지 마 아휴 화장실이나 가야겠다 얘들아! 얘들아! 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 그만 좀 뛰어. 얼마나 뛰면 거실까지 쿵쿵거린다. 에? 저희 안 뛰었는데요?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계속 시끄럽던데. 에? 저희 진짜 안 뛰었어요. 계속 게임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앉아있기는. 지금도? 어? 지금 바닥 에서 왔다 갔다 했으면서. 어? 아휴... 혼나기 싫어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지? 어, 이건 화장실 가고 싶어서 일어난 거라고요. 얘네들이 발뺌하는 것좀 봐.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동안 우리가 주택이라서 문제를 삼을 사람이 없었던 거지. 우리가 놀러가서 너네가 숙소 가서 이렇게 뛰어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겠어. 알겠지? 조심조심히 걸어. 아이 어이 억울링 아휴 애들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애들한테 말 잘했어? 말하면 뭐해요? 혼나기 싫어가지고 잡아 떼는데 아이 그러게 뭐왜 뭐라 그래? 좀뛸 수도 있는 거지 아유 몰라 몰라 어? 어. 아또 뛰네? 아 이제 나도 모르겠어 장이나 보고 와야지 여보 나 장보고 올 동안 애들 뛴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여보도 가장으로서 올라가서 좀 뭐라고 잔소리 좀 해요 어어, 어, 어, 알았어 어, 다녀와 아휴, 진짜 아휴 애들이 시끄러우면 얼마나 시끄럽게 뛴다고 어, 저 정도면 귀여운 거지 나도 어렸을 때 저렇게 많이 뛰어놀곤 했는데 말이야 음... 어... 어 음. 좀... 시끄러운 것 같기도 하고 잠시 후 어어 어어어더 어, 이상은 더 이상은 못 참아! 아니 애들이 좀뛸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아 아주 따끔하게 어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겠어 어이 녀석들이 진짜 어이 진짜 어이 똥잘 쐈다 오랜만에 변기를 가득 채워버렸는걸 쟤는 왜 지방 안 가고 내 방에서 잠을 잔대 헤게미나 계속해야지 음, 음, 음, 음,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음, 요루루는 자고 있고. 리야, 너으구나으으빠 무슨 일이에요? 시끄럽다고. 방금 엄마가 조심하라고 말하고 가지 않았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김이야이 녀석 진짜 오랜만에 아빠한테 혼나볼까? 어, 에이 무슨 소리예요? 저 방금까지 화장실에서 똥 싸고 있었는데 이젠, 이젠 엄마한테 거짓말을 치고 아빠한테까지 거짓말을 쳐넌안 되겠다? 어? 너는 친간 소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필요가 있다 넌 따라와? 어, 이 녀석 따라와 넌안 되겠다 넌 따라와라 어이, 어이 이 녀석이 음, 그래 음, 그래 그래 그래. 여기 가만히 앉아있어 층간소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몸소 넌좀 겪을 필요가 있겠다 리아야? 어이 저 진짜 아니라니까요 어허 앉아있어 넌 앉아있어 어? 아빠가 위로 올라가서 너한테 큰 고통을 줄 거야 기다려 잠시 후 어? 여보가 어디 갔지? 안방에 있나? 아. 아휴, 뭐야 애들이 아직도 뛰나보네 체력도 좋지 아휴, 애들한테 좀 뭐라고 좀 하라니까 어? 리아야 여기서 뭐해? 어, 나 진짜 안 뛰었는데 아빠가 저를 괴롭혀요 어? 너희 아빠 어딨는데? 저한테 층간소음의 고통을 알아야 한다면서 위 층가서 시끄럽게 하고 있어요 아휴 이도 참 유치하게 해. 아휴 톡톡 톡톡 톡톡 집이 나이가 더 무너질지도 몰라 살살 두드려야지 니아야 음, 층간소음에 고통스럽지 여보, 그냥 하지 말라고만 이야기하면 되지 지금 누워가지고 유치한게 뭐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아 요로로는 자고 있고 그리고 당신은 계속 그렇게... 두드리고 있던 거예요? 어, 어 그치. 왜, 왜? 흠... 음, 이렇게 두드리는데 그렇게 큰 소리가 난다고? 이상하네. 3층 바닥이 얇나? 에휴 이쯤되면 리아 그정도 정신 차렸겠지? 음. 그래요 그만하고 이제 저녁 먹을 준비나 합시다 그래 음. 아직도 기가 올려요 음. 그러니까 그냥 친작에 죄송해요 하면 되는걸 퍽퍽 우겨서 그렇잖아 하지만 진짜 제가 안 그랬는걸요 어허 또 그런다 근데 요르는 왜안 내려와? 밥먹으시건 됐는데 아직도 자나? 아까 깨워도 아니라는 든데요. 음. <웃음> <웃음> 아유 요르야, 너는 대체 어제 몇 시에 잤길래 낮잠을 그렇게 많이 자? <웃음> <웃음> 어제 새벽에 비가 왔는지 천장이 계속 시끄럽더라고요. <웃음> 혹독씨 오늘도 비 왔어요? 낮 잔잘 때 엄청 시끄럽던데 그게 무슨 소리야? 비는커녕 구름 한점 없이 맑았는데 응? 계속 지붕에서 쿵쿵쿵 소리가 나던데? 음? 그게 무슨 소리야? 지붕에서 쿵쿵 소리가 날 리가 없는데? 어? 어? 어? 어? 어? 미안해 여기 있는데? 아이, 여보 어? 애들은 다 거실에 있는데 위층에서 소리가 난리가 없는데 이게 뭔 소리죠? 오?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